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을 늘리려면 식사를 줄여라. 이른 아침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기운과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미덕을 갖추지 못한 자는 벌거벗은 것과 다름없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의 색이라.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 모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아무도 늙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변명을 잘하는 자는 다른 어떤 것도 잘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버는 것뿐 아니라 모으는 것도 생각하라. 경험은 소중한 스승이지만 바보는 경험에도 배우지 못한다.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자유를 팔러 가는 것이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부자는 누구인가? 만족하는 이다. 만족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런 이는 없다. 긴 인생은 충분히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좋은 인생은 충분히 길다. 가난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지만, 가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치유는 신이하고, 값은 의사가 받는다. 희망만을 먹고 사는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아는 건 모두를 말하지도 본건 모두를 평가하지도 말라. 잘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약으로 독살시키는 것이다. 나이 어린 사내애들뿐 아니라 나이 든 사내들도 장난감을 갖고 있다. 유일한 차이는 그 가격이다.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너무 일찍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것이다. 모든 분노에는 이유가 있지만 좋은 이유인 경우는 드물다. 불신과 주인은 안전의 부모이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은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인생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과학상의 현명한 발견을 많이 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벤자민 프랭클린은 유럽으로 건너가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다. 이상 하락할수록 삶의 밑거름이 되고 도움이 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명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